자 오늘도 즐거운 동네 구경. 오늘 지역은 광명시에서도 철산동입니다. 철산 상업지구를 둘러보고요. 광명 시청 들렀다가 현충근린공원 보고요. 가다 보면은 또 철산 주공 재개발지들이 나옵니다. 안양천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좀 배나무가 가려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 <웃음> 자 일단 이 앞에 보이는 곳이 철산역 인데요 여기 여기 철산역 보이죠 철산역 철산역은 좀 특이한 역입니다 이용객이 엄청 많아요 여기가 21년 기준으로 3만 5천 명인데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지하철 7호선 있잖아요 전체 중에서 3위래요 전체 노선 중에서 근데 7호선이서울이 지나가잖아요 그 노선 다 이기고 여기가 3위에요 2위가 어딘지 아세요? 광명사거리. 어. 어. <웃음> 아, 또 스터디 하셨구만. 네. 바로 한정고장 옆에 광명사거리역 있는데 거기가 2위래요 그러니까 이 일대에 2위, 3위가 다 있는 거예요. 철산동, 철산푸르지 하늘채부터 시세를 보면 여기가 13년차입니다. 그리고 1264세대, 22년 5월에 14억 7천이었는데 22년 7월에 11억 6천이에요. 3억씩이나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차이는 잘안 나거든요 저는 뭐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혹시 아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32편 같은 경우에는 21년 마지막이 12억 3 5 0 0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철사 센트럴 프로지오라는 곳인데 여기는 2년차 798세대 22년 3월에 14억 6천이고요 22년 2월에도 뭐 13억 21년 1월에는 11억이었네 근데 또 21년 9월에는 14억이었어요 층수 변동이 있기는 한데, 음, 판단을 보류하겠습니다. <웃음> 이런 고민도 있을 거예요. 내가 광명에 1 0억을 주고 아파트를 사야 돼?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용산에서 차를 타고 왔는데, 한 40분 정도 걸렸죠. 그쵸. 음, 근데 용산이 그래도 광명에서 꽤 가까운 곳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업무 지구로서는. 제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하철 이용객이 왜 이렇게 많은가 어, 서, 왜냐면 여기 한정거장만 가면 은 가산 디지털 단지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가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오면 은 출퇴근 되게 편한 거죠 또 7호선을 타면 또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도 중심지로도 이동할 수 있으니까 음, 지하철 이용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 뭐가 있네 여기가 광명시민운동장 저저 조감도 있네요 조감도 철산동이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대요 그래서 위에 운동장 짓고 아래 공영주차장 짓고 뭐 밑에 상업시설 잠깐 들어가고 뭐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을 계기로 이 일대 심각한 주차난이 해소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한다는데 이렇게 딱 봐서는 주차난이 심각한지 아닌지 잘은 모르겠어요 자 이쪽으로 가게 되면 광명시청이 나오게 됩니다 이 건물은 뭐죠? 아, 열심히 내가... 네. 아... 이런 문화센터가 역 근처에 있는 거는 정말 행운이라 생각해요. 좋잖아요. 자, 여기 시청 철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내가 산다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꽤 높은 것 같아요. 자부심도 있으신 것 같고,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우리 지역 좋아요라는 거를 어디든 볼수 있지만, 철산 지역은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본이 거리도 있잖아요 일단 거기에 정비가 꽤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상업지구도 엄청 커 일반적인 상업지구로 하기에는 엄청 커요 꽤 넓어요 그리고 어, 목동으로 학원 라이딩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되게 삶의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습니다 광루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 어, 전국 3대 아름다운 관공서 중에 하나로 뽑힌 데요 자 그리고 여기는 1984년에 준공될 때오제 생각에는 그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이지 않았을까 아이 아파트 있네 루테캐스 유명한 단지죠 여기 여기는 뭐 시세라고 하기가 조금 그래요 아, 1년차 1년차 광명역 근처에 있었던 아파트도 시세가 얼마였죠 14억. 뭐 14억 뭐, 이랬, 뭐 이랬잖아요 네저 앞에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 나오거든요 저 재건축 잔지들이 분양가가 얼마가 나올까. 9억 이하로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거죠. 9억 원 초과가 되면 중도금 대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일반 공고가 나오게 되면은 일반 공급, 특별 공급이 있는데 특별 공급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일대에 사시던 특별 공급을 노리던 분들은 굉장히 실망이 크겠죠. 아까 거기는 역하고 엄청 가깝잖아요. 여기엔 역하고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철산주공 재건축 이라는 요 약간 뭐랄까 묶음? 꾸러미 안에 드는 거니까 기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여기는 이제 보면은 1640세대 23개동 40층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평형은 59에서 134제곱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이런 곳들이 좀 싸게 공급이 돼야 아, 뭐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안정적으로 생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쪽 너머로 가면은 현충근린공원이라고 있던데 여기서 보이진 않네요. 현충근린공원은 3반 제곱미터가 넘는 꽤 넓은 공원이고요. 여흥민시의 동족촌이 크게 어, 번성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만 더 가면 이제 철산주공 10단지 11단지가 나옵니다. 여기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393세대 59에서부터 84제곱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대형평수가 없는게 조금 아쉽네요 와 어마어마 하다 아 이거는 꼭 우리 채널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이거 정말 알찬 정보인 것 같아 안양천에 대해서 이정도 설명하는 채널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자, 안양천은 한강의 지류 영등포하고 강서를 나누는 기준 고려시대부터 지역별로 이름이 여러 가지였대요 천이 길어서 그런가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가 안양천으로 뭐 일제에 의해서 통합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워낙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는 경부선이라고 불린대요 이거는 좀 나쁜 얘기인데 안양천은 옛날부터 오염문제가 매우 심각했다고 합니다 어, 그 이후로 하수처리장이 생기면서 지금은 3, 4급수 정도로 많이 계산이 됐다고 합니다. 아, 도덕초교 사거리군요. 아,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의 배정학교라고 하고요. 어, 전면 공사 중이래요. 어, 그래서 휴교 상태라고 하고 옛날에 부시공사 의혹이 있었대요. 그래도 어린 아이들이 교육도 받고 생활도 하는 공간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지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아주 강하게 드네요. 그죠? 진짜 안양천은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볼수록. 엄청 길어요. 옛날에 제가 여기 자전거로 하이킹도 하고 그랬거든요. 냄새나 나요? 어때요? 냄새는 안나는것 같아요. 음, 그러게요. 자. 여기까지. 자, 저희와 함께하는 동네 구경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